안녕하세요 제주알마켓 유튜버 알리입니다 1부에 의해서 2부에도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2부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이곳으로 인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을 2부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어, 주목을 끌고 있고 앞으로도 어, 이 산업이 어, 세계를 어, 주목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란의 어, 군사령관이 어, 이것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산업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근데 이것이 좋은 점 뿐만이 아니고 나쁜 점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제주 알마켓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인공 바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개발은 드론과 접목이 되는 기술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계속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최첨단 항공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드론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드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드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럼 이 드론이 어, 상용화가 되고 일반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을지 총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특화 도시를 통한 교통 물류로 어, 드론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첫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드론을 통한 교통과 물류를 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드론 특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 드론이 다닐 수 있는 항로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걸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 특화 도시로 지정함을 위해서 어, 드론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드론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 드론 특화 도시와 그다음에 교통 물류 도시를 어,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 국토교통부의 어, 드론 산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도심내 드론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심 내 드론 비행 활용이 가능하도록 드론 이착륙장 및 충전 시설들을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뜨고 질수 있는 이착륙장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국토교통부에서 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통, 물류, 치안, 방제 등 드론 활용 분야를 국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드론 학교도 지금 현재 창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치안, 방지, 물류,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이 드론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력들을 어 아이때부터 배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만 죽도록 매달릴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미래산업에 어, 치우실 수 있는 이런 드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공부와 해보으을위해서 앞으로 어, 드론에 대한 어,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기 있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 어,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일상에서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올레길에 지금 현재 드론이 촬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여행객들이 올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드론을 띄워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뺑소니 사고 같은 그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드론 방어 체계 연동된 민간 무인 항공기 통화 관리 시스템을해서 안전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가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드론 테러 위협 원천 차단을 위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 드론을 가지고 어 드론 킬러 드론을 가지고 어 이란의군 어 사령관이 사망한 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어, 전시 상황에 지금 현재 대비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될지 참 굉장히 좀 어, 여러 가지로 글로 갈 어, 경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좀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쟁에도 어, 간편하게 이렇게 어, 미국에서 어, 킬러드론을 쏘면 어, 이란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타겟 세, 이게. 어, 저희가 될수 있도록 조준될 수 있도록 어, 그러한 수위까지 이 드론이 어,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활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드론이라는 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 드론에 대해서는 어, 정말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다는 것보다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실제 적인 산업에 대해서 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론에 대한 부분을 드론 자격증을 빨리 따야죠. 드론 자격증을 따물에 해서 앞으로 방어라든지 위험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익숙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 제 2공항이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 자격증을 딸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드론에 대한 부분들 드론 자격증 다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